이여멘 러블럭사! <웃음> 오 요즘 애들이 말을 안들어서 문제야 오면.. 한마디 아니? 두마디 해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아아빠 음. 어? 어? 얼굴이 왜 그래요? 응? 응? 진짜로 너 상겼네? 리아야.. <웃음> 어? 잠깐.. 앉아봐! 싫어해요! 앉아! <웃음> 앉아! <웃음> 앉으라고! <웃음> <웃음> 리아야 <웃음>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 이번에도 시험 빵점 맞았다면서? 수업시간에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맨날 빵점을 맞니? 응? 력력력력. 저는 맨날 자는데요. 력력력. 뇩뇩. 이야야 앉아서 말해. 뭐라고? <웃음> 음 아빠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음, 음... 음 오늘 음 정말 화나게 하는구나. 음... 아빠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네요. 얼굴에 검버섯이 그냥. 음 올라가서 공부해. <웃음> 알겠어요. 우리 애들가 말을 안들 말을 어이, 음, 공부하고 있겠지? <웃음> 예 컴퓨터 게임 이거 아주 그냥 재밌네 재밌어 <웃음> 후우, 후우, 열받아. 오우 말을 안 들어 공부하라니까 컴퓨터 게임 하고 있네? 어. 안녕 신랑. 아빠가이 미호야 너도 앉아봐. <Sinnen> 어? 후. <주는> 너 응? 오늘 학교 갔어? 응. 학교 갔냐? 선생님한테 다 들었다 너 오늘 땡땡이쳤다면서 응? <웃음> <웃음> 진짜 너네들 안되겠다 아빠는 속상해 응? 리아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미호야 리아야 얘들아리야야 그거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같이 할래. 후후. 너네들 머리가 장식이야?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아, 장식인데요? 아무것도 된게 없는데요? 이 녀석들 끝까지 장난을 쳐? 안 되겠다. 너네 둘다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야겠다. 오. 계속 나가! <웃음> 안돼! 여러분들 참고는 여기는 입양하세요 게임입니다 다른 게 다른 사람에게 입양도 할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 애들을 다른 곳으로 입양시킬 거예요! 으 말리지 마세요!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간 패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아. 목소리 바뀌는 거 역겨워요, 아빠! 빨리 풀어주세요! 아빠, 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 <목소리> 말안 듣는.. 말안 <목소리> 듣는.. 진짜 역겨워 죽겠네, 아빠! 왜 그렇게 역겨워요? 빨리 풀어주세요! 말안 듣는 아빠, 우리 아이들을 그걸, 판매하기 풀어주세요, 위해서 아빠, 아빠, 정말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빠? 인간.. 아빠! 아빠가 여기 갇혀야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갇혀야아빠가 인간 노예가 돼버리는 건 어때요? 아빠가 행복한 인간 펫샵에 들어가세요! 조용 하라고! 행복한 펫샵에서 사는 건 어때요? 어쨌든 이렇게 말안 듣는 우리 아이들을 판매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인간 펫! 이름 김미야! 가격은 샌드위치 받고 있고요. 왜? 저를 네, 두 번째 펫 이름은 단미 요고 가격은 경매가로 받고 있어요 한희기펫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빠 휘기 펫이라뇨? 제가 무슨 희기 펫이에요? 전좀더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빠가 희기 펫이겠죠? 아니죠 아빠는 일반 펫이겠죠? 아빠나 판매하세요 어쨌든 사람들한테 자이두 명의 펫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게임하고 싶어요 자 일단 저희 패, 저희 아이들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요아 이분 좋겠다 님들 인간패 사실분 시루님 저희 펫샵에 놀러오세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와 보세요 냉 시루님이 나 데리고 온다 자 지루님은 데리고 갈게요 손님 갑니다 과연 오늘 리아랑 미오주 중에서 누가 입양을 당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저... 저... 줄 어, 누가 마음에 드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누가 마음에 저를, 드세요 입양시켜주세요 저를... 저를 주세요 그, 그. 저를 사 주세요, 귀여운. <웃음> 귀엽죠? 아니에요, 철을 사 주세요. 옆에 있는 밥을 많이 먹어요. <웃음> 돼지꼴꼴이에요 하루에 <웃음> 열끼를 먹는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두끼만 먹어 저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단미원이 입양할래요. <웃음> 좋다. 가격은 패스로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패드로 주시면 됩니다. 아빠 잠깐만 진짜 파는 거예요 저? 아빠. 웅! 응, 응. 일반 아빠! 펫이나 휘기 펫 주세요. <웃음> 아, 네, 아빠 나펫펫펫 주세요. 아이템 주기로. 패주빠 주세요. 안돼요. 아기로펫주기 주세요. 나이렇게귀이이아로 아, 그럴까요? 샌드위치 <웃음> 하나 주세요. <웃음> 에? 안돼! <웃음> 아니 저기요, 근데 왜 저는 샌드위치예요? 이렇게 귀여운데 얼굴이, 에?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넌 너무 좀 그래.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아, 받았다. 샌드위치, 손님? 샌드위치 받았습니다. 데려가세요. 아, 되겠어. 맛있다, 샌드위치. 아빠 샌드위치에 리아를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코딱지에 팔아버리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빠 진짜 파는 거예요, 우리. 리아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이고. <웃음> 리아야, <웃음> 잘 살아. <웃음> 잘, <지내. 웃음> 잘 가. 잘 가. <웃음> 행복해 키키래 키키 <웃음> <웃음> 간다 <웃음> 잘가 <Okay. 웃음> 자 좋습니다 아 미호야 너는 좀 안, 비싸서 안 팔렸나보다 너 싸게 바꿔야겠다 어 아빠? 아빠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어떻게 싸게 팔려요 아빠 저는 값어치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가격 일반 패드로 바꿔야지 어? 아, 너 따라와 안 되겠다 너어 아빠? 너는 여기가 <웃음> 좋겠다 아빠! 아빠! 아빠 나 창고에 갇히는 거예요? 아빠 아빠! 너는 안 팔렸으니까 여기서 있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손님을 금방 구해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아, 거지님 휘기 인간 팻 사실래요? 저를 따라오시면 팻 보여드릴게요 네자 타세요 손님 자, 간다. 아, 이번에도 미호를 팔아, 팔 생각에 신이 납니다. 어, 뿜! <웃음> 여기에요. 아, 리아야, 잘 지내고 있구나! <웃음> 잘 지내고 있네. 아, 이분 나갔어. 리아야, 잘 지내고, 엄마 말잘 듣고, 알겠지? <웃음> 누구세요? 누구세요? <웃음> <웃음> 자 다른 따른, 다른데 다른 사람 구하러 가야겠다 아 이분 있다 달님 저를 따라오시면 귀여운 펫 보여드릴게요 팻샵에 놀러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자 손님 갑니다 저희 팻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여기 있던 펫들은 다 팔렸고요 창고에 한 마리 있어요. 일단 여기 있던 패들은다 팔렸고요. 창고에 있어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 있는데 사실래요어유 나의 이쁜 얼굴을 보라고! 불고 <웃음> 싶지 않냐고 달거 사실래요? 어? 일반팻 한마리 주시면 드릴게요 근데 네, 한마리 더 있어요 <웃음> 이해보세요 일반팻 주시면 단미호팻 드릴게요 저한테 입금해주세요 <웃음> 미호야 드디어 팔리는구나 이 사람이 아빠, 산대 어. 근데 저1 플러스 1 아니에요? 왜? 제 머리 위에도 한분더 계시거든요. 어, 잠깐만, 얘들아, 패, 여우 받았어. 와, 와. 오케이, 여우 입금 받았습니다. 여우 받았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자, 데리고 가렴. 안녕. 띠용. 띠용, 나는 이분의 패시다. 띠용. <웃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가족들을 팔아봤는데요. 리아는 샌드위치가 가치였고, 네 미호는 일반 패스에 팔았습니다. 가격을 좀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저 저, 저, 저, 뭐야? 저 엄마가 있는데? 무슨 일이니? <웃음> 어, <웃음> 엄마는 안 파는데.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가족들을 팔아보았어요. 인기가 좋네요. 저희 패샵. Yeah. yeah.